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소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고 축산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법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개당 450점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적응기후는 열대예요 열대가 적응기후인 품종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시간은 이제 하루하고 10시간으로 좀긴 편이에요. 물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축산 숙련도의 영향을 받는 이제 가축인 돼지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큰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도축을 했을 경우에 등급이 높은 고기와 그리고 생가죽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축산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 효율이 좋은지는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텃밭에 물소를 이제 배치를 해보면은 묶음 씨앗과 크기가 비슷한 것 같고요 채강집 주변에도 좀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성장이 완료된 물소들은 좀 <웃음> 많이 새까매졌고요 <웃음> 그리고 이제 개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다 자랐는데 일부분은 병들거나 혹은 배고픔을 느끼는 애들이 있고요 배고픔을 느끼는 애들 같은 경우에 사료를 두번 먹여야 되고요 병든 개체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주입시켜서 일정 시간 동안 회복을 시키고 다음에 이제 도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축을 할 때는 그냥 바로 도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하나 먹여서 행복한 물소로 만들어서 도축을 해야 더 많은 수확물을 채집할 수 있으니 꼭 먹이를 먹인 후에 도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도축을 했을 때 이제 얻는 이제 획득물은 소고기와 생가죽 나와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을 하면은 손질된 고기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가죽은 가공하면 가죽으로 만들 수 있고. 퇴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연료 혹은 뭐 비료 같은 걸 이제 만들 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어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물소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이제 소고기는 한 20개 연절이 정도 나오고 생가죽은 한 50개 정도가 나와요. 천 마리를 배치를 했는데 이걸 다, 다 도축을 하게 되면은, 어, 좀 많은 양의 수확물이 보일 걸로 예상돼요 물소를 전부 도축을 했어요 도축하는데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축을 하는 도중에 다른 것도 하고 보니까 정확히 소요 시간은 얼마가 걸렸는지 계산을 못 했어요 대신에 느낌적으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웃음> 축산이 대가 등급이 아니라 장인 등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속도도 좀 다소 느리고 이래 가지고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천마리의 물소를 도축했더니 결과물이 소고기는 17,979개 그리고 생가죽은 51998개 똥은 86개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어, 생가죽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해요 요거를 경매장에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2980골드 91은 82동이 나오고요 생가죽은 2131골드 91은 80동이 나와요 그리고 똥은 24은 8동 이렇게 나와서 전체 수입은 5113골드 7은 70동 이렇게 나오네요 하루 치 하루가 좀 넘었구나 성장 시간이 하루가 넘으니까 그죠? 어 그리고 캐는 시간 하면은 거의 한 하루 반나절 정도만에 한 5천 골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천 마리를 배치하는 것도 힘들고, 어 캐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묶음 시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캐릭터가 움직이면 캐지는데 이건 먹이 한번 먹여야 되고 칼질 한번 해야 되고, 막뭐 어떤 애는 아파가 고마워 어, 주사 놔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물소를 이제 구매하는데 들어간 생활점수를 골드가치로 환산한 비용이랑 밥 먹였으니까 밥, 그리고 이제 아픈 애들 치료했던 약, 요런 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때 순수 수익은 2051 골드 43은 70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비한 총 노동력과 이건 비숙련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어, 23,984를 소비했고요.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당 수입을 계산해보면 은 8은 55동으로 계승자 주머니를 열었을 때보다 는 효율이 좋아요. 근데 만숙 기준 계승자 주머니를 열었을 때가 한 10은 정도 돼요. 노동력 1당 10은 정도 획득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효율이 조금 안 좋고 비숙련 기준으로 열었을 때는 한 노동력 1 당한 6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뭐 손재주보다 효율이 좋으면은 어 저는 제 기준으로는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것보다 조금 효율이 안 좋고 주머니를 까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 잘안 팔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손질된 고기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파는 게잘 팔리고요 대신에 이제 가공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력당 수입의 효율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숙련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가 만숙이면은 좀 괜찮지만 그 아래 등급인 경우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 편이라서 숙련도 올리는 겸사겸사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와 근데 이거 한가득이에요 <웃음> 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